이 상가의 특징은 도로와 많은 부분이 접혀져 있습니다. 또 건물 앞에는 약 500세대의 연일 에코콰루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연일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연일공단과 포항철강공단이 있어 근로자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총 매매금액은 5억 5천만원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업 5천디에 있는 상가 매매 및 임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상대보호구역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486제곱미터 147평입니다. 건물면적은 278.94제곱미터 84평입니다. 주용도는 1종 2종 걸린생활시설입니다. 주구조는 일반 철골조입니다.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주차는 한 대입니다. 주변에 주차 공간은 아주 많습니다. 방향은 북향입니다. 주 출입구 기준입니다. 현재 공실인 160제곱미터 50평 식당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별도로 있으며 식당 안에 방한 개가 있습니다. 창고도 하나 있습니다 현재 공실인 식당과 사무실 두개 이발소 한개가 있습니다 만실인 경우에는 전체 보증금이 4천만원입니다 월세는 225만원입니다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목을 누르시거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방문이 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로로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